드라이버를 선택할 때 비거리와 관용성 뭘더 원하세요? Yeah, but I want both. 그래서 패러다임은 360도 카본 섀시로 가볍게 만들어졌죠. 조지 너더 웨이트. 최적의 무게 배치로 비거리와 관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. I love that. This is the new Paradigm and performance from Callaway, the kings of distance.